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새로운 열매가 등장을 했죠 네 정식 명칭은요 인간인간 인간 열매 또는 사람사람 사람 열매 부처 버전입니다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나른님 인간인간 인간 열매 또는 사람사람 사람 열매 아니에요 부처부처 열매에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정식 명칭은요 부처부처 부처 열매가 아니라 사람 사람 열매 또는 인간 인간 열매 부처 버전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더 말하기 편하게 그냥 부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비핀 열매입니다. 비핀 열매랑 부처 열매 중에 뭐가 더 좋냐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비핀 열매 능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핀 열매 같은 경우는요, 순간 이렇게 어, 에너지 파를 날리기도 하고요, 순간 이동하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를 날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범위 기점, 범위 기 플러스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자연으로 얻을 수 없고요, 이 열매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 샵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교중인게 바로 요 자이언트 아이 부처열맨인데 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부처열매는요 비비열매 못이겨요 어 못이겨요 <웃음> 솔직히 못이깁니다 예. 일단 기본 스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차크라를쓰고요자 우리 부처열매 같은 경우는 35배 25배 45배 차크라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삐열매 같은 경우는 40배, 60배, 15배를 날리는데 그게 오로지 다 모든게 틱으로 들어갑니다. 네, 현존 최강은 당연히 비삐열매입니다 네, 비삐열매는 지금 1위로 누구도 이기기 힘든 열매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상 두 번째로 여기서 적혀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마그마그 열매거든요 네 솔직히 적혀있는걸로는 마그마그 열매인데 마그마그 열매가 데미지상으로는 맞습니다 데미지상으로는 얘네 얘가 진짜 말도 안되게 세게 있네요 자 주먹 데미지에 80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자 여러가지 여러개의 불주먹 용암주먹을 날리는데 이게 하나당 10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터지는거 이 메테오 날리는거에 대해서 네 15배 곱하기 3.75배 5의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데미지로 봤을때는 얘가 2등 맞아요 데미지로만 보면 얘가 2등이 맞아요 하지만 후딜이 너무 오래걸린다는게 단점입니다 너무 오래걸려요 이거 날리는게 음. 풀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대신 단점이 후딜이 너무 길어서 이메테오를 쏜다고 해서 바로 맞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등보다는 한 3등 정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등은 누구냐 2등은 누구냐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 순위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게 비교되는게 그거거든요 마그마그 열매랑 스네이크맨 열매 중에서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음... 이 스네이크맨도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막 진짜 엄청 좋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2등 그리고 3등을 비교할 때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는게 마그마그 열매 그리고 스네이크맨 열매입니다 근데 확실히 후딜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스네이크맨 열매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 마그마그 열매 같은 경우는 맞으면 센거 인정하는데 못 맞춰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제가 마그마그 열매를 써봤던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이게 보스도 맞추기 힘들고요. 토너버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더 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그 열매는 데미지는 세니까 3등으로 넣고 어 2등으로 우리 스네이크맨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스네이크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네, 올렸던 영상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스네이크맨이냐 마그마그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고 실제로 써보니까 마그마그보다는 스네이크맨이 더 낫다라는 의견으로 치우려고 합니다 음, 4등입니다 이번에 새로나온 인간열매 인간 부처 버전입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처부처엠에 데미지 준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쿨타임은 쪼깁니다 자 데미지 차크라의 35 차크라의 35배 25배 45배 데미지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 자 일단은 거대해져가지고요 굉장히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대해지는 캐릭터들 단점이 있어요 쿠라마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부처라던가 얘네들 단점이요 커지잖아요 거대해지면은 뭔가 보스 잡거나 여러가지 할 때는 좋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정말 무서운몸이다네 정말로 어, 보스 잡을 때도 솔직히 어디 막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제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를 지금 한 두달밖에 안해서 지금 SP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점은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쿨타임이 너무 깁니다 7초 9초 15초 네 너무 깁니다 그 단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Z 그리고 C 야 얘네 둘은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자 Z 밑으로 내려 찍습니다 자 C 밑으로 더 생긴 내를 찍습니다. 예. 너무 이건 이건 너무 우려먹었다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우려먹었다 이건 이미지가 너무 똑같아 이거 오. 그래서 일단 성능상 그리고 외관상에도 얘는 네 4위 정도 4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5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5등부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5등이 바로 용용 열매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크 열매 우리 어둠어둠 열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써본 적이 있죠 자 7이 지진 지진 열매입니다 아 지진 지진 동 7이구나 어, 몽동 7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쓰고 있는 쿠룽쿠룽 열매고요 그 9입니다 폭풍 열매입니다 고요. 그리고 마지막 꼴찌입니다. 고무고무 열매고요. 예, 고무고무 고무 열매고요. 자, 첫 번째 스킬 팔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스킬 어 팔이 두번늘어난두 기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스킬 팔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 끝입니다. 이상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우리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신규 열매 포함해서 새로운 신규 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순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어뭐 어디 기관에다가 맡겨서 순위를 받아온게 아니고요 제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를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봐보면서 여러가지 느끼면서 제가 네그 순위를 맡긴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나림이었습니다.